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입니다. 여기는 갤러리아 백화점 옥상에 위치한 루프탑 바이 뉴니크라는 곳이에요. 일단 여기는 정세물 원장님이랑 같이 하는 생물 정모에서 어, 처음 오게 됐고 여깄다. 이곳에 토마토 샐러드를 먹고 몇 번이나 제가 다시 와서 그걸 먹으러 왔다가 지인분들 계속 모셔서 여기 왔다가 심지어는 친한 언니랑 둘이 와서 토마토 샐러드 네접시를 먹고 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샐러드 그런 맛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추천드립니다 꼭 와보셔서 드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벌써 메뉴가 오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섯 향이 이미 미쳤어요 일단 식전빵 먹어줘야죠 빵부터 좋아. 소스 찍어서 먼저 먹고 버섯 스프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 보면 굉장히 바삭한 식감도 있고 이런 감자랑 버섯이랑 이거 식빵 구운 것 같은 게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맛있어요 이 안에는 뭔가 허브입이 들어있어요 그게 미세하게 입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면서 아 정말 좀 고급스러운 맛이다? 하게 느껴주게 만들어주,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싹싹 먹고 싶은 맛이야. 제가 어, 방문 드려도 되냐고 전화를 드렸는데 매니저님이 또 흔쾌히 해주셔서 머쉬룸스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샐러드 어떻게, 이 뭘로 만들어진 건가요? 왜 땅들이랑 아 그렇게 다른 건가요? 이 샐러드는 저희 레스토랑 시그니처 디시고요. 네. 사실 제가 일본에서 요리 유학을 갔을 때, 일본에는 여러 가지 토마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프리스 음, 토마토라고. 네. 자두 모양으로 이렇게 작은 토마토인데, 일을 할때 살짝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만원짜리를 드신 건가요? 네, 몰래 <웃음> 먹었죠. <웃음> 네. 네. 그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8년 전에 만든 게, 네, 이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아 그때를 추억해서 그래서 궁금했던 게이 네. 소스 에이 네, 같은 경우는 오이주스입니다 오이주스와 올리브오일을 살짝 넣습니다 었 이게 뿌려서 드시면은 향이 확 살아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이향 때문에 약간 네. 토마토로 섞이니까 어? 수박? 같은 아, 느낌이 아니겠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이 메뉴는 정말 네. 대박이에요 이번 년도도 이 토마토 샐러드를 많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웃음> 제가 일단 한, 일단 한 20개는 네. 팔아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피자도 나왔다 네, 머쉬룸 치킨 피자입니다 머쉬룸 머쉬룸 치킨 피자, 피자. 피자. 머쉬룸 치킨 피자. 피자 새로 출시한 신메뉴고요 아 네네네 야채는루콜라 음. 위에 파마산 치즈 같이 아 네. 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딱 토마토를 찝으신 다음에 썰어주세요 이 커다란 토마토를 살짝 버무려줄게요 이 리코타 치즈랑 아까 그 오이주스 소스랑 토마토랑 버무려졌을때 진짜 맛있거든요 먹어볼게요 편집자들도 먹어볼건데 영상 마지막에 편집자들의 한줄 느낀 점을 써 드릴게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음! 갑자기 확 어두워진 느낌이다 너무 맛있는데요? 뭐지? 너무 하시네 진짜 이런 메뉴를 뚝딱뚝딱 생각해내실 수 있죠? 음. 여러분 이거 강추드립니다 정말 빈말 안 드리고 강추하는 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새로 나온 메뉴 피자를 먹어봤는데 정말 이 피자도 여기 와서 먹은 메뉴 중에 역대급이었어요 그리고 머쉬룸 스프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도 심지어 얘가 2등 할 정도로 맛있어요 촬영해주는 우리 해피조가 또 지금 배고프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이제 해피조랑 더 많은 메뉴 시켜서 먹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루프타파이 유니크의 최애 메뉴를 추천드릴게요 1위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어 샐러드에서 수박 맛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고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여길 가면 이거 안 먹고 오면 다시 가셔야 되는 정도로 꼭 시켜 드셔야 되는 메뉴고요 2위 새우 까넬로니 이거 신메뉴였는데 먹자마자 그 진한 새우 향이 이 소스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면서 제 스프를 밀어냈어요 그냥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2위 새우 까넬로니입니다 3위 머시룬 치킨피자 이것도 신메뉴였어요 제 버섯스프를 4위까지 밀어내게 만든 치킨피자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위에 올라간 그 치킨이 진짜로 정말로 말도 안되게 맛있었거든요 꼭 이것도 시켰으면 좋겠고 4위는 머시룬 크림스프 <웃음> 2위였는데 4위까지 밀려나버렸네요 하지만 먹어보시면 깜짝 놀랄 진한 버섯향의 맛이 나요 허브도 고급스럽고 제 최애 메뉴 순위는 이렇게 해서 1, 2, 3, 위 4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이 소스가... 음. 음. 아, 이래서 수박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수박만지 음. 음. 시원하지? 아, 오이. 어? 수박이네 맛있다 맛있다 이거 근데 식감은 토마토 언니 그때 겁이 너무 맛있었 너무 맛있었다고 피자 피자 근데 영어 저건 뭐야 저는 다 했어요? 와 장난하니? 겁나 맛있어